한절 말씀으로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 절입니다 네. 우리 다 성경 펴셔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아르느니라 우리 한번더 소리 내수읽겠습니다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노니라. 아멘 제가 살면서요 그동안에 음, 제일 행복한 삶이 뭐냐 뭐제 마음대로 사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다 저는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어,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행복한 삶인가 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내가 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그 반대가 불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 그것이 내 불행이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삶이 행복이다. 그게 제 삶의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외근 가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참 없게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죠? <웃음> 특히 제가 중학교 때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도시락 싸갈 형편이 거의 못됐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육성행비라고 있잖아요. 3개월마다 내는 육성행비를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그 시절에는 그랬죠 육성협비 언제까지 내라 학교에서 고지가 날아오면 그때까지 내지 못하면 아마 위에서 담임선생님들을 많이 부시를 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회 시간에 나와서 육성협비안낸 자들 이름 쫙 불러서 밖으로 불러내게 만들고 일종의 창피를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져오라 또 다음주까지 안 데려오면 뭐, 네 엄마 모시고 오라 아빠 데리고 오라 이런 식으로 정말 그 해비 낼 때마다 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간 적도 몇번 있습니다 그만큼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농독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돈 없어서 뭣도 못 먹고 돈 없어서 뭣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 사고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살았기 때문에 적당한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하겠다 그게 제가 아마 대학 다닐 때까지 그런 생각을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차츰 꺾어졌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아,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늦게서나마 깨닫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좀 일찍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뭐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돈좀 있는 집안의 아이들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좀 철이 좀더 일찍 들었다면 그 친구들을 마냥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 말씀 아시죠? 누구 생각이 높다고요? 하나님 생각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높고 바르고 온전한데도 그 높은 생각을 안 주셔도 그냥 하나님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생각이 높으신데도 하나님의 생각 그것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그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제가 했던 착각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그 조건들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내가 부모님 때문이다 어,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부모 때문에 내가 뭐못해또 학교 다니느라고 에, 학비를 내야 되니까 또뭘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자꾸 조건을 그렇게 달했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고도 부교육자 때는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담임 목사가 되긴 했어도 뭐 하나 마음대로 잘 못해요 여러분 회의를 해야 되니까 당에도 해야 되고 재직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돼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때가 한두 분이 아니었죠 언제쯤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세월이 어느 덧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나도 나이가 꽤 들었고요 이제는 교회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회의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좀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때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행복할까? 내가 행복할까? 그러면 내가 즐거운가? 아니요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됐는데 두렵다니까요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운가? 왜 무서운가? 문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일까? 주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그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지금 할수 있는 위치에 와있는데 있는데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막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주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면 교회는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때가 되기만을 기다렸지만 그 생각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임을 잊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위험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한세날기한 한 20년도 목회를 하셨고, 뭐 이제 장로님들도 잘 협조를 하시고, 아, 그러니 참 마음 편하시겠구나, 이제 행복하시겠구나, 어또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때야말로 저는 아주 위험한 때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때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음성, 주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신데 우리 새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길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중과 상관없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요즘이 제게는 가장 두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막내 기도를 막 쏘아붙였는데 이제는 한마디 두마디 기도하고는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아래 놓고는 기다리고 한 가지 아래 놓고는 또 기다리고 또한 가지 정해놓고도 금방 실행에 옮기기보다 한 주간 두 장은 또 딜레이 시키면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제 성격하고 너무 안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라도 내가 주님께 해야 내 생각대로 교회가 가지 않고 주님의 생각대로라도 교회가 어느 정도 갈수 있겠지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요즘 기도 일상이 그렇게 제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정말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지 못한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럼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이게 영이 살아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정시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꽤 많습니다. 주님 음성 듣는다든지 하는 것을 신비한 체험이라고 규정을 하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토록 목사님들이 꽤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교회 생활 잘하면 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고 성경 보면 되는데 뭘 주의 음성을 따로 듣는다고 그러세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꽤 있습니다 그 왜냐니까 현실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음성 듣는다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솔직히 왜 골치 아플까요? 못 말리는 사람이죠 자기가 주님 음성 듣는다는데 사람 말 듣겠어요 자기가 주님 음성 듣는다는데 예? 장로님들 의견, 목사님 말씀 그거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들 듣질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말 하지 마라. 교회에서 목사님말씀잘 듣고 성격제 보면 되지. 무슨 또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 말도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다고 그것이 진리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잘못되어서 그렇지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주의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미혹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주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항상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혹여나 생기더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막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음성으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성으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운데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신의 일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많을 겁니다 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 느낌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회개할 마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를 제가 예로 든 겁니다 갑자기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갑자기 은혜가 확 느껴지고 또는 양심에 찔린다든지 또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방법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영어로 임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기둥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주께서 나에게 깨닫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닫는 은총을 주셨다 이 인류미네스님 마냐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 같이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너라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불신자에게는 이 영의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함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해야지 불신자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세요? 영의 생각입니다 이 마음의 역사는 내가 구원 받고 내 안에 주님이 그 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다거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거나 또 월급 타면 뭐 당연히 11조 생각이 나죠 헌금 생각이 나죠 이런 마음은 불신자에겐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제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면 어떤 생각입니까? 나 더 예배하고 살아야지 나도 진리를 깨닫고 싶어 요즘 같은 때는 주의 음성 듣길 정말 원하는 마음 이런 게 영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신 것이고 그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느냐 더 나아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인도를 받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대단히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는 그동안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대로 목회를 하려고 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생각조차도 성령님이 주셨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뭐 앞에 설교 서두에 했던 그 이야기가 요즘에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한 오랫동안 새날개 목회를 했으니 어, 네 생각들은 네 마음대로 목회사역에 풀어나갈 때도 됐는데 그럼 네 생각들은 네 마음대로 할 거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마음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생각,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듣는 소리, 듣는 음성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음. 그렇게 계속 듣는 음성의 영향을 받고 듣는 소리에 큰 영향을 받는데 남자들 중에서 전방에서 근무한 이들이 있죠. 그 휴전선, 철책선에서 근무한 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에그 철책선에서 근무한 부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그 대북 대남 방송 시끄럽게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철책선 부대에서 근무한 병사들은 철책선에서 밤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낮에도 들리긴 하는데 낮에는 그래도 다른 소음이 있어가지고 좀 덜하는데 밤 되면 막그 소리가 왱왱왱 대형 확성기로 막 밤나 틀어놓잖아요. 남한에서 틀어놓고, 북한에서 틀어놓고,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어, 뭐, 웃기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 뭐, 뻔히 다 아는 그런 이야기를 막, 어떤 데나 막 거짓말 같기도 하고, 어떤 데나 막, 정말 하찮은 노래 틀어놓고, 얼마나 그 소리가 길을 때리는지. 그런데요, 그것 듣고, 월북하는 병사가 간혹 있답니다. 그, 대남방송하는 그 방송 듣고요. 그게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 말도 대단한 이야기인데 그 소리 듣고 월북하는 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남방송 듣고 그게 현혹되어 가지고 가끔 나온대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심정의 변화가 올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이 이야기가 참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는 듣는데 실제로 내 귀에 늘 왕왕왕 들려오는 소리는 실제 맨날 세상 소리잖아요 세상 이야기잖아요 TV 보고 방송 보고 늘폰 들여다보고 인터넷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쉬움이 오면 그소리에확 넘어가 버립니다 평소에는 저녁을 같이 가는데 혼자 있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내다 보면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확 덮쳐버려요.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학교에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있어요. 은도 의 것이요, 금도 의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다 한번 선보아 주세요. 시작. 은도 의 것이요, 금도 의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은도 누구의 것이다? 금도 누구의 것이다? 예,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돈벌러 세상에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께 가야지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는 성경 따로 읽고 실제로는 전혀 따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 말은 기도만 하면 돈이 나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딱 분명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그 뜻대로 가죠 그런데 물질은 돈은 세상에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지만 돈은 세상에 주는 거니까 내가 세상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실제 소리는 다른 소리를 듣는 거죠 돈은 세상에 주는 거야 돈은 세상에서 버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이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왜? 돈은 세상에서 주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고 살고 겨우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그 끈을 연결하면서 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엇박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왜 역사 안 해주시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역사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계속 엇박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매일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에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온두리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 후임으로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데 이 이재훈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받은 이야기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나 봐요. 중원 부원 기도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데 이 말씀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래요. 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하게 됐대요 사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게 안돼 초등학 때다 보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자기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싶어요 왜?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아시지요 그러기만 하고 끝냈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할 게뭐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기도를 안한 거예요 할게 있으면 아시지요 하고 끝내버렸으니까 무슨 기도가 됐겠어요 너무 편안하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생기면 아시지요 그러면서 끝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다 한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냐? 나는 아는데 너는 아냐? 이게 반복적으로 목사님 마음속에서 계속 끌어오르더래요. 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다 알아 뭐가 필요한지 어떤 형편인지 그런데 너는 아냐? 너는 아냐? 하시길래 자기는 나의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동안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로만 끝내버렸고 문제를 올려드리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기들를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들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나는 다 아는데 너는 아냐 난 네게 그 힘들 때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야기했는데 내네 이야기한 거너 아냐? 모르잖냐?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걸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는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골방으로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아래놓고는 기다려 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놓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모든 시간이 그런 것 아니지만 주님의 생각이 어떤 데는 신락같이 가느다라기 그렇게 내마음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생각이 기도가 끝나도 떠나질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생각이 계속 나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그때는 틀림없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 응답인 줄 알고 그 주님의 마음 생각을 계속 붙잡으면 그것이 비록 하나다란 동화줄 같을지라도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된다면 주님 앞에 붙잡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가느다란 생각일지라도 그걸 놓치지 말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이 모두 다 주님의 생각이냐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마귀의 생각, 주님의 생각 내 말, 주님의 말, 마귀의 말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끔찍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 죽고 싶은 생각, 화내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는 가른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와, 가른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 준 것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땅을 판거 헝금하면서 일부를 감추어 버립니다 뭐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헝금하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품으면 안 돼요 항상 생각의 근원의 뿌리가 어딘지 항상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쏘아서 마귀짓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완전히 마귀짓 하는 그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뭐라고 아, 내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어 왜 내가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후회한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자기 생각이 마귀한테 이렇게 탁 잠식 당해버린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생각하고 살았을까 그 짓하고 살았을까 그런 후회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알고 마귀 종로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에 솔직한 거 내가 말하고 있다고 정직한 거 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다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의 영적 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말해버려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다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의 뿌리를 잘 살피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다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생각,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들 있잖아요 그것과 매칭이 안 되면 분별해서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면 부부 사이, 자녀들 안에서, 또 목장 식구들 사이 목사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자기가 들은 말씀, 들은 생각 또 나누어 보고 분별을 받아보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붕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교인들이 막 모이니까 이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에게 가서 예배당 건축 계획을 쭉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예배당 건축하면 안될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해 줄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님 말을 거역할 수는 없고, 교회당은 건축하고 싶고, 멘토 목사님 이야, 이야기는 이해도 안 되고, 아, 지금 교회가 부모하는데, 교회당 건축하고 싶다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나? 아마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동안 보내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깨달음이 오기를 자기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당 건축을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막 심히 흔들린 것 보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참 귀한 목사님이죠.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지 아니하고 큰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에 초점이 가 있고 그게 사로잡힌 것을 보고는 그게 위기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며 이야기해 주면 돼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동안을 교회 건축을 내려놓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한 거죠 정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이 디뎌 나가보세요 지금까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는 했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생각은 내 생각대로 하길 원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엇박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높으신데 그 생각이 바르고 온전한데 그 생각을 따라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 사, 살아나는데 그거 하나만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 순간 매 일상이 주님의 생각을 묻고 살아야지 듣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살금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의 음성 듣기 안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힘들지만 몇주 동안 강단에서 지난주도 선포했고 제가 오늘도 선포하고 금요 기이될때 지금 세 번째 이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나도 한번 순종해 봐야지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뭘 배우길 원하십니까?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음성 듣기 안 하면 삶이 너무너무 불편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집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그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지키세요 왜? 생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을 지키라 왜?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말씀하시는 통로니까 말씀하시는 통로니까 그 생각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세상에 아무거나 다 쓰다듬어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 집어넣고 살아서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세상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채워 놓으면 아무 말씀도 못하시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 채워놓으면 주님이 못하신다니까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었다가는 안 됩니다. 허구한 날폰 들여다보면서, 인터넷 들여다보면서 아무 말이나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가는 그냥 5년, 10년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그 귀중한 세월을 엉뚱한데 다 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엉뚱한 거 마음에 품었던 거 포열로 씻어주시고 제게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의 음성 들으면서 확인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그렇게 경험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시간 한번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